h e me, h e t p me. h e l e Help e Help me. Help me. Help me. Help m p e h e l l p h e e h m m 어, 오케이. 하나 더. 하나 더. 나도 하나 도 하나 도 하나 더. 나도 나 더. 나도 하나 더. 나도 하 하나 더. 니도나 더. 나도 하나 도 어, 3. 자, 피, 아이, 자, 세, 자, 자, 아, 자키도 아, 자키도 아, a h k r a 야, 고필 간다 간다형힘들게 엘파피. 엘파피. 엘파피. 엘파피. 은파피 엘파피. 엘파피. 엘파피. 엘파피. 엘파피. 엘파피. 엘파피. 엘파피. 절대 는안 찍히는 데이면 아, 이면뽀이면 뽀도우. 2분이면 뽀도우. 2분이면 뽀도우. 도우프분이면도분 옆 샷터 샷터 샷터. 샷터 하나. 샷터 다아 침찰. 바이나바이나큰통 잡은 거죠, 우리. 어, 어, 와, 완나 응? 하나. 잡통가 w h e r e is a hint. Yup, yup, yup, 금쪽님 하이어. 이거 되겠는데? 쎄. 어, 오히려 이런 방이 아, 더 괜찮다니까 나는. 나는 확실하겠다. 변수가 없잖아 일단. 김이빨. 개구 조심하세요. 문 땅이 옆 조심. 옆 갔구나. 개구워 개깐 방금 잘못 봤나? 작은 들어왔대. 잡았나 하나 가통워 사는 바르지. 개구워 사는 바르지. 개구워 사는 바르지. 개구워 사는 바르지. 개구개 사는 개 다이사 관건은 공격인데 말입니다 총도 많이 나왔죠 스킨도 그렇고 길고 발옆조심 아.. 다옆한다세도 들어간다 채도 들어간다 채도안 본다 더, 하나 하나 더, 하나 더, 하나 더, 하나 야 하나 더, 하나 더, 하나 더, 하나 더, 아나 더, 하나 더, 하나 도 하나 더, 하나 다 하나 더, 하 안봐도 울에터 반, 호터필 허터 퀸, 퀀이되 죠？ 퀀종온종되종퀀종온종 퀀텀 온이, 퀀텀 온이, 퀀텀 온이, 퀀텀 이 퀀텀 온이, 퀀텀 온이, 퀀텀 온이, 퀀텀 온이, 퀀텀 온이, 퀀텀 온이, 퀀텀 야. <웃음> 저를 안볼줄 몰랐어요. 당황 아, 아아니다그그 그 발언. <웃음> 여, 여, 여, 여, 여. 대열레 형님 옆. 옆갔습니다 벌써 들어갔다. 들어갔노 어, 대열리 마이요. 어, 어, 아, 서탕 바로 들어왔나 보다. 잠깐 지필. 나나 경고. 폭탄이 설치되었습니다. 이 이쯤에서 한번 폭탄이 미션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. 나이스. 어? 응, 응, 응. 어? 어? 어? 어? 어? 어? 어? 반샷! 옆조심! 초반에 이게 반이 어? 네옆 어? 는 소리다 아 어? 어? 어? 어? 어? 어? 어? 어? 어? 아이가? 아, 제발 이거 반 깨지면 안 되는데. 어, 니 진짜 너무 잘하노. 네, 무슨 일이고? 강종 누가 했노? 개구 조심. 셔터 실패했으니까 개구한번을까 역시 역시는 역시군. 옆 조심. 아, 이거, 아, 이거, 송가. 네, 괜히 나갔다. 네, 네. 네, 네. 네, 네. 네, 네. 네, 네. 네. 네. 네. 네. 다 뭐1피0핏내1 0내 라이. 보코 보코 비 아군이 패배하였습니다 누가 아가지고 됐다 했다. 아 일단은 팩 저는 개인적으로 스포가 더잘 만들었다 생각하는 이유가 뭐 고점이 이게 뭐 현실적이지 않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 당시 스포 만들 때는 현실 고증보다는 재미 위주로 카르마는 뭐 버그에다가 그죠? 그런 것도 많았고 게임인데 뭐 스테비아 이 게임 특유의 어떤 거 그런 거니까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고 중요한 거는 오더 각술 플레이적으로 이게 서든 이 사실 못따라온다 생각해요 서든은 헤드 한발 맞으면 죽는 게 이제 현실이랑 같지만 어찌됐든 게임이고 스퍼가 또 배울 것도 많고 타격감도 좋고 서든스나 보다 스포스나가 확실히 맛깔나잖아요 그렇죠 스포가 어려워서 이제 그러는거지 너무 만족합니다 스포 게임 자체는 진짜 잘 만들었어요 대신에 이제 핵이라든지 핵 그리고 뭐 금지같은거 많이 시키는 이제 금지충들 그런 사람들 때문에 스포가 망한거지 그거 말고도 지금 스포가 나왔다면 개인적으로 좀 잘 됐.. 지금도 잘, 잘 됐을 것 같은데 정통 FPS가 없어가지고 그쵸 그렇죠? FPS는 어쩔 수없죠와 별이 영리하게 싸는거 보소 별이 영리한데 오케이 이 암막 갑니다 맞아요 어? 아이 암막 잘못 갔다 우리 아까 밀려가지고 아무래도 그렇죠 진입장벽이 낮은 게임을 이제 그죠 선호하니까 여성 유저가 많이 없을 수 밖에 없는 이유도 있지 그래도 옛날에는 꽤 많지 않았나 그래도 나이사 잡혀왔다 깜찍 깜찍이 왔다 삥두개 옆발만은 옆발만은 옆에 명 아니 저 배만 보너. 가자. 미션 완료. <웃음>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. <웃음> 어? 아니 뭐 어쩔 수 없어 어어 어제 이건 이겨야지 억지로 지는 건 말이 안 되지. 나이스.